자, 오늘 요리는 중국 사천성의 대표적인 요리 중에 하나인데 스위즈 우유로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 물에 데쳐 나온 소고기라는 뜻인데 이게 담백하지 않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즈 우유로는 진짜 강한 맛의 요리입니다. 진짜 맵고 을 해서 땀을 흠뻑 내지 않으면 이게 정통적인 수유도료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꽃등심을 선택했는데 부드러운 부위에 좋습니다. 셀러리가 들어가고요. 풋마늘종이 품마늘종, 들어가고 얼갈이라고 하는 배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진생강, 다진 마늘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재료 손질부터 먼저 할게요. 소우기부터 먼저 세겠습니다. 이렇게 얇게 썰어줍니다. 고기 상태는 아주 신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동네 에 아주 인기 많은 정육점에서 산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한 3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샐러리 자 야채 손질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재워 주겠습니다 맛술 간장 간장 한캔술 이게 파와 생강을 어한 30분 동안에 담궈 놓았습니다 이물을 쓰겠습니다 잡내를 없애줍니다 이 고기가 이 물을 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담아줍니다 고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잠깐 채워주겠습니다떡욱 그 라이저가 뭐냐면 고춧가루를 만들어 주는 단계입니다 이게 청산초 이건 붉은산초입니다 그리고 고추 사실 이렇게 튀겨서 건만 끓여서 만들어 주면 훨씬 향긋, 향긋하고 그리고 그 매움이 더 진하고 그 맛이 진짜 좋습니다 금방 타기 때문에 아, 매운 향이 확 올라오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향이 좋습니다. 자, 잘 갈아졌죠? 자 이건 금방 고추 튀기 때문 기름입니다. 그냥 쓰겠습니다. 자 너무 익혀줄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습니다 조금 더둘려주고 오늘 약간 그리고 두반더 파생강 아까 물을 썼던걸 버리지 말고 넣어줍니다 물을 좀더붓립니다 물이 끓어오러올 동안 간을 해주겠습니다 사탕가루 오양분 한 티스푼 정도 간장 산초가루 조금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더얼한맛이 나게 끔 지진 굴소스 소고기를 넣겠습니다 재워두었던 소고기 넣고 바로 썰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래 삶지말고 피기가 없어질 정도만 삶아주었습니다. 바로 끓을 수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 라椒, 고추가루 넣겠습니다. 기름. 스위스 로펜이 완성되었습니다. <웃음> 자, 기름이 아주 많고, 맵고, 그런 요리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 맛, 맛 한번 볼까요? 이 국물은 데지 마십시오. 국물은 그냥, 그냥 건져 먹습니다. 자. 음! 아주 맛있습니다. 느끼하게 왔습니다. 내근데먹기 때문에 고기도 진짜 부러졌네요아 비닐하니 응? <웃음> 매워요? 매워요? <웃음> 별로 어렵지 않죠? 먹어봐 굉장히 맛있는게 <웃음> 빨리 식기 전에 어머니 갖다 드려야겠습니다